어쨌든 저도 그러한 입장입니다 어, 지금 달러 위주의 시장이 빌빌 거리고 있을 때 비트코인이 나서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좀 약간 그래요 아, 아쉽습니다 비트는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봤었던 그림은 어, 그 이거였거든요 여기 지점에서 이제 사이퍼 패턴으로 바로 떨어지는 움직임 그리고 어, 이런 지점에서 페이크 주고 다시 떨어지는 움직임 이렇게 예상을 해 봤는데 어 페이크라고 하기에는 5,200불을 좀얼등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관점은 어, 일단은 폐지하고 다시 한번 조금 패턴상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자리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배 패턴입니다. 이것도 배 패턴이고 이것도 배 패턴이고 근데 얘는 5,200 아, 이제, 5,000불이죠, 5,000불. 어, 5,000불, 5,000불, 요 자리. 어, 요 자리가 깨지냐, 안 깨지냐가 결국 지금 이렇게 가서 진짜 패턴 자리 만들고 다시 뛰어오르는 움직임이냐, 아니면은, 어, 요 자리 지지받으면은 지금, <웃음> 저번 주 금요일날 만들었던 요 반등, 그리고 재차 반등하는 움직임에서 어, 단기 트렌드, 그리고 크게 보면은 삼각수렴, 어, 삼각수렴 하단 지지받고, 삼각수렴 상단 돌파, 다시 6,000불까지 회복하는 시나리오로 가냐 이게 갈린 게 결국은 5,000불 입니다 5,000불에 이게 다 갈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상당히 중요한 자리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약간 꼬꾸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음. 5,200불에서 5,000불 요 사이에서 움직임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여기 깨지면 은 솔직히 뭐좀 어. 좀, 좀 재미없죠 노답이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빠져서 다시 오른다고 하더라도, 어, 트렌드 리테스트 받고 또 떨어지는 움직임, 어, 진짜 현실화가 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5,000, 뭐, 이것 자체는, 그, 반등자리 보고, 여기서 롱베팅 들어가는 포지션 잡는 거, 어, 요걸로 보는 건데, 어, 아시다시피 마진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 들어가는 타점 잡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단기 반등 노려서, 이러한 타점 잡는 거, 그쵸? 어 이런 것들 어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깨지 않았으면 합니다 5200에서 5200에서 5000불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상황 네, 쉽게 쉽게 가자 쉽게 쉽게 가자 삼각수렴 안에서 이런 식으로 등락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이제 점차 어, 한 5500불 정도의 가격으로 수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삼각수렴에서의 트렌드는 뭐다? 여러분들 수렴 채널 안에서의 요 수렴 파동은 무슨 추세? 무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최근 움직임이 상당히 어려웠던 이유는 당연히 어, 무추세 안에서의 트렌드를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지지 구간 예상해 가지고 여기서 반등 자리 잡고 어, 예상 저항 구간에서 팔고 이러한 어, 매매가 아니고 어느 정도 눈으로 상승이 확인됐을 때와저 자리 뚫으면 가겠구나 이런 어, 자리에 서서 써... 이런 자리에서 약간 그,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매매 방법은, 무추세, 그, 트렌드, 무추세, 그, 그러니까 트렌드가 없는 그런 채널 안에서는, 어좀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웬만해서는 중간 값은 넘고 나서 봐야 되니까, 타겟으로 볼수 있는 지점들이 조금 조금씩 점점 더 내려가잖아. 요 그래서 여기 지점도, 자, 일단 우리 5,000불 넘었을 때부터 상승 가능성 보고 매수에 들어갑시다. 라고 하면은, 5,000불이 넘는 순간부터 타겟으로 볼수 있는 가격들이 점점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은 뭐 약간 이거를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네, 성악수렴 상단부의 영향을 조금 낮출 수도 있다. 네, 이거는 워낙 페이크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조화시켜서 보고 있고요. 어, 여기는 깨면은 조금 안 좋다. 여기 깨지는 게 코스피 코스 1500선 깨지는 거랑 마찬가지의 어, 자리라고. 리플 같은 경우는 180원을 잘 지키고 있죠. 네. 180원을 잘 지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어야 씨, 어? 이게 지금 여기 180원이 리플 바닥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쵸. 그런 움직임? 제가 이번 그 하락장을 통해서 뭐 수많은 악효과가 있겠죠. 그쵸. 시장 심리, 그리고 투자 심리 경색되고, 시장에 돈안 풀리고, 어. 그리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어, 안정성을 조금 더 그, 생각해가지고, 투자보다는 저축에 많이 신경을 쓸 거란 말이죠. 그쵸. 어. 근데도 순 효과가 하나 있다. 순 효과. 어, 순 효과. 각 종목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종목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어. 바닥. 바닥.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 떨어져. 막 떨어져. 떨어지는데, 와, 재단에서, 재단에서, 진짜 여기는,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선이 있어요. 여기서 매도, 매수입 받고, 계속해서 보슬 돌리는 현상이 금요일부터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단 같은 경우도 메이킹을 해요 메이킹 업체 붙여 가지고 메이킹을 합니다 막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걸 해요 어, 저희도 뭐 메이킹 업체 아는 쪽이 있어 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일단은 재단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던지게 해서 많이 주워요 매집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쏘아 올려서 개미들 붙여서 다시 털고 요, 요 과정을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요 매집 과정이 매집 과정이 무조건 1원까지 가면은 어 1원까지 가면은 무조건 싸게 사니까 최대한 낮추는 게 좋겠네?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 코인의 상장가랑, 그리고 그, 뭐야, 메이킹 하고 있는 그 세력의 평단이랑, 어, 그 시장의 뭐 상장, 상장가? 뭐 이런 것들? ICO 평단가? 이런 거다 고려를 해가지고 적정 수준의 매직가를 정해요. 어. 근데 지금은 그게 노출이 안 되던 게, 어, 비트코인 때문에 여기 노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에 마진을 안 하고 있어요. 아까도 비트가 움직임이 너무 이상하고 어,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어, 좀 움직임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어, 저는 그래서 아까 발, 봤던 그 2번 시나리오 중에서 여기 바닥 잡는 어, 롱 포지션, 이거 그냥 기다리고 알트 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어, 바닥 따지고 있는 애들 의도치 않게 바닥임을 보여주는 애들 많이 체크를 하고 어,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